이겨멘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비 순례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인간은 끝까지 살아남으면 된다 얘들아 초반에 이렇게 똘똘 뭉쳐있으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좀비가 될거 아니야 그래 그래 빨리 숨어 늑대의 다양 아니 모두 떨어지라고 왜 뭉쳤어 우리 좀비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얘네 왜 따라와 내가 좀비가 될것같아 내가 왠지 좀비가 될거 같기도 하고 도망가야겠다 아. 어~~ 숨을... 내가 좀비다 내가 스, 숨어볼까? 아~~ 야 리아가 좀비가 되었어! 아~~ 어 인간이 맛있다 <웃음> 내가 리아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 아. 아. 화장실. 아. 아당 오! <웃음> 아. 아비가 c 을어 오늘 임, 업무를 봐야 돼. 아, 좀비가 무슨 그 컴퓨터를 해. 아, 아 오늘 할게 많단 말이야. 과연 리아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이제 야. 좀 쉬어야겠다. 좀비 완전 똑똑하다. 좀비가 왜 이렇게 똑똑해? 아, 나도 물려버렸다. 아, 좀비 뭐해, 어? 바보야, 빨리 잡아먹어. 알았죠 아니 얘 완전 멍청이네. 오오오오 <놀람> 어, 어? 어, 위에 있어. 오 어! 어, 좀비가 좀비가 못 멍청해, 멍청해. 어, 어. 근데 못 올라가 멍청해 멍청해. 얘못 올라오지? <웃음> <웃음> 오한번 어. 어. <웃음> <웃음> 물었고 <웃음>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씩 깨문다는 건가? 아두번 물었고 두번 물었고. 아니야 도대체 음. 언제 잡아? 음, 빨아, 빨아, 어. 아 번, 지 가지, 가지, 가지, 지좋아지지 음, 좀비가 되어라. 오, 미호도 좀비가 되었어. 와, 무서워. 무서워하는 진룩때로 야금야금 씹어 주지 <웃음> 이러지마 미우야 우리 좋았잖아 저 <웃음> 그 냉장고 안에 있는거 아니야? 냉장고 안에? 냉장고 확인해봐 응? 냉장고 안에? 없구만 여기도 <웃음> 확인해봐 <웃음> 없구만 도대체 어있는거지 어? 여기 네미아가 환풍구를 찾았어 <웃음> 어 나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 <웃음> <못> <웃음> 나는 아니다. 음와 늑대가 잡아먹히고 있어. 음 <웃음> 음 <웃음> 어? 늑대 저 파란 피부가 이제 초록색이 될 시간이에요. 어? 음 늑대 늑대 정리됐어. 어디어 이겨낸? 이 년은 살아있어? 나 살아있지. 이 년은 어디서? 와 니네 지금 한 20번 지나갔어. 거짓말. 그리고. 자 이제 릉달아 나만 남았네 너네가 포기할 때까지 게임은 진행됩니다 아니 찾으면 어딘가 있을 거야 무조건 이건 설레가 이기는 게임이니까 무조건 찾겠어 진흙대는 <웃음> 열심히 찾지만 못찾죠? 엘리베이터 에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리아가 뭐야 <웃음> 어... <웃음> 하지만 몸이 커도 못 들어가죠? 나어디있는지알것 같아 카페를 뒤지지만 못찾고 있죠 창고 뒤지지만 없쇼 나 어디 숨었을까? 여기야. 화장실은 없지롱 음. 근데 릉다도 어딨어? 릉다 진짜 못 찾고 있으네 지금 그녀석을 살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웃음> 진짜 잘 숨었나 보다 예. 야 이겼다! 어. 이거 버티면 이기는 거 맞네 아싸 이겼다 이겨면 나는 아까 자판기에 숨어 있었다 아니, 어, 네. 어. 자판기 안에서 계속 손이 보였는데, 너네들이 한 10번 정도 지나갔어. 어. 어. 좀비들은 역시 멍청한가 봐. 멍청, 어. 멍청. 좀 치네. 좀 치네. 야, 너네들이 왜 뽀뽀해? 지금 녹화시간인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웃음> 응, 더러워. 사랑해요. <웃음> 귀엽잖아. 귀엽잖아. 어. 앱을 정해야 돼. 어? 어디 할까? 도시, 사무실, 아까.. 육콘. 도시가 좋지 않을까? 육콘이지. 도시지. 눈 오는 날에 좀비가 나타나는 법이지. 그런가? 야 네, 투표해! 투표해! 도시로 네. 가긴. 아.. 어, 도시. 도시? 어? 야 뭐야 또 사무실이야! 아 어, 뭐야? 아, 여멘이 숨은 곳 하긴. 아, 딴데 숨어야겠다. 이번에는 좀 어려운 데 숨어야겠지. 오, 야, 이런 데가 있어? 진짜 여기는 대단하다. 나는 여기 숨어야겠다. 아, 앉는 키는 없니, 얘들아? 앉는 키 없는 거 같아. 됐다. 난 숨었다. 나 숨었다. 어 얘들아 미호가 좀비야. 어 뭐야 오. 나 숨었는데 나 좀비야? 야 이번에 미호가 빨간 좀비가 됐어. 아 여맨 여기 숨었었지? 응 아니야. 응. 다른 멀리 곳에... 가지 못했을 거.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웃음> 멀리 가지 못했을 걸. 오오 어디지? 뭐야? 멍청한 것 봐라. 멍청한 것 봐라. 저기 <웃음> 해멈 너무 멈축해 다 잡았는데 그걸 가네? 오, 그러면 이 녀석 현다이 녀석 현다이 녀석 현실했다! 슬랩 두 분과 아! 릉다 아. 이녀찾아내이녀석 <웃음> 야? 야! 뭐야! 애들아이머니 갑자기 왜 눈앞에서 선물 사라져? <웃음> 안돼! 이러다가 좀비가 됐어! 뭐 전국밥이야 뭐야? 아를 반드시 잡아먹는다 어? 아.. 리아를 반드시 먹어버린다 우리가 잡혔나본데? 이 늑대를 찾아라! 날 찾을 순 없을걸 늑대를 찾아서 저 살점을 매우 찢어라! 맛있겠다 멋있겠다 나는 딸기! 칠흑 발견! 칠흑대 발견! 음 2층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나무 화장실! 2층!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2층, 2층! 남자 화장실! 화장실! 어딨어 환풍구로 들어딨다 환풍구로 들어가! 환풍구! 환풍구! 젠장 이렇게 들키다니 늑대를 매우 찾아라! 2층! 층아이거또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거기 네. 내가 숨으려고 했던 곳이야. 딸기마 좀비는 좀 강하고만. 유다야가이다 <웃음> <오, 육혼이다. 웃음> 내가 아먹기 위함. 내가 좀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그럴 일 늑대 잘 도망간 도망가는... 오 좋은 꿀장소를 발견했네요. 여매니가 <웃음> <웃음> 뭔가 수상해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아 좀비 좀비 누구야? 으, 리아가 좀비야. 늑대야 너. 어... 아... 아 늑대야 너 어디야? 나 같이 숨자. 이런. 넌 무서워. 같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같이 숨자. 아 그자. <웃음> 아그작! 오지마! 아그작! 릉다 맛았다 아. 파란색 좀비가 되었다구! 릉다야 빨리 찾아! 아무도 없는걸? 빨리 찾아내라구! 오와, 난 확실히 잘 숨은거 같아 찾아내! 찾아내! 으 오, <목소리도> 맛있어 보이는 늑대 향이 나는데? 여기 숨으면 안 죽을지 놓? 고마워, 내가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인간일 때 좋았잖아. 안 좋았어, 하나 더. 이거 늑대가 좀비가 되었습니다. 늑대는 정말 멍청하더니까 나 죽일거야 찾아내 늑대야 빨리. 뭐야 여기 이런 비밀 장소가 있었어? 찾아내 카레, 카레 어? 라입니다와이 아! 맵이 진짜 넓은데 여기? 예 아까 여매이가 지나간 방에 옷장에 숨어 쌌는데 릉다가 찾아냈어 잘했어 그린날 못 찾아 야 리아만 찾으면 됨 하자네 아니, 저 아니 집... 아까 바깥에서 뛰어다녔었는데 집안에 있는거 아니야아 이거 너무 깜깜해서 안보여 찾아아이 하... 너무 어두워 집안에 있겠지? 찾아볼까? 리안은 돌위에 있을거 같은데 돌위에? 근데 리안은 아 그래 배켰다 아저 가운데 돌인가 혹시? 어 여맨이 지나간다. 어야 저기 와 깜깜해서 안 보여. 저거다 찾았다 얘들아. 으 어? 저거야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저돌 위에 있어 가운데 돌. 어딘지 알겠어? 그래 그 돌. 한번 볼까? 한번 봐. 이야야 야, 거기 어떻게 갔으 너네 뭐 놀지? 어떻게 갔지? 네안해좀 어. 하는구만. 어. 리아 반대편에 있다. 얘들아, <웃음> 리아가 반대편. <웃음> 여기 위에 있다고. 어, <웃음> 아, 깜깜해서 안 보여. 어? 어! 어! <웃음> 야, 보이지? 얘들아, 저 위에. 어, 어떻게 가는 거야? 어. 찾아내 네, 그냥 점프해서 찾아. 갈 수가 없잖아.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으니까 갔겠지. 야그 <목소리> 아, 바로 아래라 그 바로 아래. 으아아아! <목소리> 어, 얘들아. <목소리> 아, 깜깜해. 오, <목소리> 잡는다. 이런. 망정한 녀정들. 아 보이는데도 못 잡았어. 허. 어... 자 이제 막판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숨고 끝내야겠다. 좋아요. 오케이. 자 막판입니다. 잡다. 이번에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야.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도. 나도. 좋아, 아, 좋아해. 숨을 데 없나? 숨을 데 없나? 빨리 숨어야 되는데, 좀비가 되기 전에 말이야. 어, 여기는 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좀 떨어질 필요가 있겠어? 우리는? 아 아, 아. 설마! 리아가 좀비가 된 건가? 아 어, 난가? 어! 나가우 찾았는데! 미호가! 미호가! 보라색 좀비가 되었어, 얘들아! 도망쳐! <웃음> 하루 종일 통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이다. 여긴 숨는 곳이 많거든. 여기 서어야겠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우와 저로 가. 같이 쓰자. 모자지로. 아 늑대야. <웃음> <웃음> <웃음> 어나테왜 이래? 저거 잡아. <웃음>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딨을까? 잡아봐, <웃음> 잡아봐. 아 야, 리아! 나만 <웃음> 남았네. 아 나를 잡으려면은 아잘 찾아야 될 것이야. 아니구만. 자, 잘 찾아봐. <웃음> 어, 거기로 올라간단 말이야? 거기는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거짓말이다. 여기 없다. <웃음> <웃음> 거기 없지롱. 와 이거 못 찾네. 아 행복해. 여맨이는 안에 있을 거야 안에. 그럼 이제 슬쩍 나와볼까? 바깥 공기 좀 마셔볼까? 와. <웃음> <오, 웃음> 아, 아, 아 바깥 공기 마시다가. 바로 잡혔네 별거 없네 자 어쨌든 오늘 좀비 슬래잡기 해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